오수 들어갑니다. 안녕. 여기까지 왔는데? 나한테 귀찮아 <웃음> 어? 아니 원래 있었어 <웃음> <웃음> 엽떡에 우동 넣어 먹어야 돼 그래야 된 날씨야 <웃음> 따라 입었지? 솔직히 말해봐 아니야 내가 봐줄게 너가 따라 입었어 저좀 있으면 천명달성이에요 진짜 너무 신기하고 너무 신기해요 이얼로그 이렇게 만들어봤어요 어떤가요? 하여튼 여러분 감사합니다 활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. 다음 주 시험 잘 보세요. 이게 뭐냐면 애플 펜슬에 약간 커스텀 하는 방식으로 스티커를 붙일 수 있는 팝 스킨이에요. 음... 저는 이세 번째 거를 붙일 거예요 원래 그런 건지 제가 잘못 붙인 건지는 몰라도 이 끝에가 너무 허접해요. 그래서 그게 좀 아쉽긴 한데 딴건 진짜 귀여워요. 진짜 연필 같아요. 가 생일선물로 귤을 그 카톡 선물하기로 보내줬어요 그래서 이게 1.5kg 짜린데 저는 진짜 이따시만한 거올줄 알고 어, 더 어떻게 없지 싶었는데 몇개 안되네요 3, 6, 18개였어요 전 진짜 한 30개 이 정도 올줄 알고 진짜 쫄아 있었거든요 딱 박복하게 생겼대나?